거침없는 입담 구수하고 찰진 요던던할약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구독자도 아직 5천도 안되고 작은 채널이지만 떡상한게 딱 두개 있어요 영상이 떡상한거 무한이면은 도약 내 인생은 떡상한게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63만4천 또 하나는 304만3천건이 나왔어요 미친거지 자 그게 이제 얼마씩 들어왔고 구독자는 몇 명이 늘었고 뭐 이런 거 질질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공개할게요. 바로 알려 드릴게요.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김광석 노래인데 요게 이제 63.4만 이게 작년 1월에 떴던 거예요. 작년 1월에 이때는 진짜 하루에 5,000건, 만0 0 나올 때도 있었고 이게 한 2020년 2020년 9월에 올렸는데 3개월 반이 지나서 1월 초가 돼 가지고 2021년 1월 초가 돼서 갑자기 막 500건, 1000건, 2000건, 뭐 3000건, 5000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하루에 이유를 모르겠어. 3개월 지난 후에 이렇게 뜨기 시작해서 구독자도 많이 늘었죠. 지금까지 이제 1700명 이 조회수에 비하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욕도 무지하게 먹은 거예요. 이게 노래 뭐, 뭐 같이 한다고. 그래서 이 어쨌든 262.61 파운드, 돌로로 따지면 이게 한 어, 400돌로 좀안 되는 거죠 뭐 많다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 634,042건 해서이 정도의 광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걸 볼게요 304.3만을 볼게요 쇼트 비디오 쇼츠 이게 304만 3천이 나왔는데 이거는 두 달이 채안 갔어요 이거는 올린 지 열흘 정도 지나서 갑자기 막 하루에 무슨 뭐 어쨌든 10만건도 나오고 뭐 평균 막 4,5만 건씩 하루에 갑자기 터지더니 구독자 많이 늘었죠. 1,800. 근데 조회수에 비해서 뭐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수익이 기가 막혀 63P! 63P라는 건 뭐냐면 어,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은천 원이 안 되는 거예요. 천원이. 천 원이. 천원 정도 될까 말까. 쇼트는 광고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돈을 도한 거야. 참나. 진짜 더러워서 터 먹겠죠. 그 대신 이제 뭐가 있었냐. 엑스트라로 메일이 왔는데 유튜브 쇼츠 펀드라 해가지고 1 0 0돌러가 왔어요 1 0 0돌러가 이게 이제 4월에 온 거죠 이렇게 해서 클레임을 해서 보너스 클레임 드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 다음 달인가 뭐 6월에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 해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연말에 선택된 사람들 뽑힌 사람들 중에서 1등이 20만 돌러 인가부터 해서 또1 0 0 0돌러 100달러까지 또 차등 지급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로는 100돌로 벌었다 20만돌로는 뭐 엄청난 돈이지 근데 그거는 몇 억, 몇십억건 나오는 사람들이 받겠죠 뭐 300만 정도 갖고 기대도 안 하는데 모르죠 운이 좋으면 또 100돌로 200돌로 받을지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